자, 하이 구호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캠 모노가 나왔어요. 이번 모노는, 어, 제가 일단 여러가지 생각이 막 스치고 있습니다. 일단, 어, 굉장할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완전 새로 뽑았고요. 뭔가 크리스마스 릴리아급으로 해주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필살기로 승부 보는 애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비기 필살기가 지금 승부 보기 좋진 않아요. 비기 필살기는 각긴 보막 하나만 치도 잘안 들어가거든, 데미지가. 그리고 막 패도 많이 없고 이러면 그지긋거리 딜이. 그래서 얘는 필살기 전에 기본 스킬이 데미지가 돌았을 거야, 아마. 약점 3배라가지고, 베니마루처럼 많이 딜이 나온다. 어, 베니마루처럼 딜이 나오는데 지 개성이, 지 개성이 치저치방 30% 깎는다. 이거 누굽니까? 치저치방 30% 깎는 거. 데스피어스. 데스피어스의 그 엄청난 개성을 그냥, 오, 그그 걸어본다. 그냥 걸어보고, 그거 건거 개수만큼 지 공격력이 또 올라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걸로 작사를 낼것 같아. 필살기는 진짜 나오면 땡크가안 나와도 될것 같은 느낌? 우리 마왕님으로 어떻습니까? 마왕님을 필살기 나오기 전에, 어? 어? 나오기 전에 이미 상대의 주력 딜러 뭐가지 한두개 떨가 았는데 필살기 쎄든 약간 뭔 상관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임마 전체기도 상당히 셀 수도 있습니다. 세기 피해인데다가 어, 치즈 치방 깎았으니까. 사리엘 어, 인연 도좀더셀것 같고 약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웃음> 자, 뽑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갖고 또쳐 질질거리는 걸로 일단 출발하게 되겠고요. 아이고. 자, 시장은 원래 가볍게. 원래 그런 법이야. 자, 귀하임스 어우, 참맞네참맞네 참았네. 자, 가자, 또 가자. 꽝꽝. 지진 않았어요. 당기세요. 빡카우 와, 또 졌네. 일단 세번 정도는 일단 치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다. 이 말씀이고요. 이제 봐봐. 나오기 시작한다. 야, 형 폭주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죠. 자, 폭주 준비 완료. 아, 신모노 이게 사심이 어느 정도냐고요? 사심? 뭐, 어, 좀, 좀 봐야 할것 같은데. 형은 그냥 외모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 예, 어떤 성격? 어떤 느낌?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생각하자. 뭐, 이런 정도. 자, 한 개, 한 개. 지금, 어 와. 저먹봐 이거. 야 이만 누구더라? 아 옛날 아씨 옛날 각성 릴리아네. 야. 옛날 각성 릴리아야. 지금 뭐 장난 아니지, 지금 오늘 오빠 따라 나오지 마라. 나는 기존의 릴리아가 좋지. 너처럼 이렇게 삭해진 릴리아는 싫어요. 아, 우리 고정 님 제가 지리는 이유는 전립선이 약해진 그런 게 아니라. 어? 요즘 딜러들이 너무 지리긴 지리잖아. 막 보는데 막 뽕맛이 그냥 자 일단 뒤에 반짝반짝 좋아가지고 이번에 잘하면 또 하나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번 모모가 외모가 역득급좋은것 같다고? 오 뚫었네 그봐봐뚫을것 같더라 뒤에 반짝반짝 해가지고 외모 마음에 들어? 어 에반게리온 아나? 에반게리온? 너무 옛날 엔인가 에반게리온 형 진짜 아 갑자기 또 추억 밀려오네 야 그럼 그런 쪽 외모야? 자이번에드어나올것같아요 왠지 자나올것같습니다 느낌이 아 나왔네 아이고 이마, 이거 내사십 등급표에서 좀 올려줬다고 지금 뭔가 오빠랑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본데, 오빠 슈남자 아니다참맞네 이거 진짜. 뭐 뽑아야 뭘할것든지 하지. 아하. 기가 점점. 자, 날씨 좋고요. 야, 0.5분대. 0 5분 설마. 0.5분이 단일 픽인데. 그게 픽업이 빗나가겠나 어? 픽업 하나 뽑지 오늘. 천장 엔딩 안 돼. 자, 오케이. 빨리 빨리 숍 싸우러 착, 드디어 졸업입니다. 드디어 졸업, 이번 나온다, 이번에. 어? 이번에 나온다. 마시나 제대단계한느낌하 왔구나. 느낌하 온다. 아 우리 지훈이 형 왔구나. 오랜만이네. 어. 진짜 뚫었고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안 뜬다, 한편은요. 이번에 두, 아한 어? 개인가? 이번에 두개가기었는데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여러분, 소리 지를 준비하세요. 뜹니다. 자! 아. 야, 아까 이스틴이라고 하는 누구야? <웃음> 야, 한상우님. 이스틴 나온다? 어? 한발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발 더, 있... 마시나 체리단계라가지고. 아, 아니구나. 없었다고 한다. 없어요. 아, 마블이 한번 접해야 되겠어? 좋았어. 여러분들의 기드 심리를 위한 거다. 뜨면은 마블이 한번 안아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까지 안 떴다. 그쪽 약간 선 넘었잖아, 그지? 요거는 제가, 아, 처단, 아, 아니야. 처단이란다. 자, 끄덕! 어? 아. 아, 잠깐만, 저 저기 저기 지 지윤이 이제 나갔지? <웃음> 지윤아 <지은아>, 나갔지? <웃음> 야 이게 막형 옛날에 막 가수 때형 가수 시절 때 우리 팬 분인데 어? 여성 팬분 어? 안 나갔구나 <웃음> 잠깐만. 야 우리 지윤이 있는데 형 발차기 하고 해도 되겠나? <웃음> 자 오케이 우리 지윤이있어도 어쩔 수 없다. <웃음> 야이 감성 오지네. 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자, 우리 마무리가 잘못했으니까. 디딤발 이렇게 잡고, 디딧 이렇게 잡고, 이회축로 가는 거야. Like Gigi, I mean. 자, 이렇게 우리. <웃음> <웃음> 팬이 안티가 되는 순간. 어, 지훈이 놀랬지, 지훈아? 아, 야, 오빠가 저기 그. 킥복싱을 당녀가지고 야, 잠깐만. 우리 지훈이 어디 갔노? <웃음> 지훈이 나갔구나. 잠깐만 지윤이가 없어 like you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아 안나갔구나 안 지윤이 안나갔어 어 그래 아까 이거 어, 땀..야 왜 땀이 나지 또야형임마 뽑기 생각만 했다면 땀이 나 야, 스케이블만, 자식들아. 좀, 제발. 제발 좀부탁좀하지짜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니, 6 0 0 0장 가기 전에 한 번만 나와도 마블이 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저눈 깜빡했고요. 날씨 좋고요. 호크 입고 있었고. 마시나 적당하고. 싸우는 것도 적당했고. 와, 적당하겠네, 결과가. 드디어. 드디어. 와, 너가 오늘 진짜. 풀카운터. 같이 한번 치면서. 여러분, 축하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빵! 풀! 자, 똑바로 해라. 마무리 똑바로 해라. 또 릴리아 이스틴 얘기 나온다. 드디어! 와 오케이! 자, 기쁨의 점프를 하도록 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 근데, 실제로 풀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 어형 풀업 아니었어가지고. 괜찮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먹어 참하네. <웃음> 자, 날씨 좋고요 오늘 지훈 양 보는데요. 날뛰었는데도 현타가 여러가지로 오네. 천사. 천사 채널에 입장했습니다. 자, 오, 그래. 네가 천사야. 알겠지? 모노야. 들어갑니다 야, 이쁘다. 한데. 강모노 볼게. 에반기리는그 단발속, 단발속 해. 레이, 레이. 레이 맞지? 자, 우와! 야,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누구세요? 야, 모노야. 야, 예쁜 쓰레기 모노야. 이게 모노. <웃음> 그냥 결국 천장이야? 아, 와, 결국 또 이렇게. 어...